안녕하십니까 벌써부터 이제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 상,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상단 보시면은 6628불 그리고 61점 미국 달러로 써 있죠 그리고서 이제 거래한 종목은 유로캔에덴달러에서 저희가 3846불이라는 수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 달러에서 약 2828불을 저희가 만들어 냈습니다 자 보시면 유로캔에덴달러 이제 진입한 것은 셀포지션즉매도고요 그리고 라사이즈는 3랏 그리고 똑같이 파운드 달러는 매도 그리고 라사이즈는 대신 3랏보다 하나 적은 2랏 해가지고 총 5랏을 사용을 해서 저희 거래를 했습니다. 유로 캔에 달러 진입한 가격이 이제 1.55749고요. 그 다음에 나왔을 때가 가격이 1.54103입니다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거래를 아직 다, 닫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거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사진 찍은 후에 바로 거래를 닫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캐네디안 어 유로 달러는 약 150핍 정도 맞나요? 165핍 네, 165핍이라는 수익을 저희가 챙겼고요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에는 1.37545레벨 544죠. 어, 이, 레벨, 이 레벨에서 매도를 해서 닫았을 때는 1.36130 그러니까 약한 140핍 정도. 그래서 어, 보시면 한 300핍 정도죠. 거의. 그래서 300핍 정도를 어, 이제 챙겼고요. 수요일인데 벌써 이 정도면 은 아주 좋은 겁니다. 전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거는 뭐이 수익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 이 어, 거래를 진입을 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유로캐넷단 달러입니다 어, 무조건 데일리에서 항상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 위치가 1.55749죠 1.55749를 한번 찾아볼게요 1.55749 자 1.55749를 한번 찾아 봅시다 1.55749 자 보시면은 이쯤에서 진입을 한걸알수 있죠? 이 위기에서 자, 데일리 차트에서 우선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서포트 레지스 레벨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을 봤을 때도 확실히 맞다는 것을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캔들이 클로즈가 이렇게 지금 서포트 브레이크가 나온 상태고 그 다음날 보시면은 팔로우업으로 베열시 캔들이 하나 더 나온 상태고 추가적으로 위기, 리테스트 위기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아, 오늘 하루는, 아, 뭐, 오늘 하루건, 뭐, 다음 이틀건 그런 걸 떠나서, 아, 나는 지금 서포트가 부서진 상태니까 매도를 찾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4시간 차트로 갔을 때 보시면 은더 정확히 나오죠. 서포트, 브레이크, 그 다음에 리테스트, 그쵸? 그렇죠? 리테스트 캔들 후에 베어리시 캔들까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마켓 스트처까지 부수면서 베리시 캔들 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브닝 스타 컨포메이션 콘포, 어, 캔들. 자그 그다, 어,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긁기 위해서는 1시간 차트로 이동을 합니다. 자 1시간 차트로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버리면은 트렌드라인 첫번째, 두번째 터치 그리고 나서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그쵸? 그렇죠? 리테스트 캔들 그 다음에 배열 시, 컨포메이션 캔들 자, 이렇게 카운터 트렌드라인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엔트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유 자 트렌드라인 첫번째 두번째 해서 이어주시면은 네, 이렇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터치 잠시어 터치를 한 후에 잠시 나가지만 바로 안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리테스트 배열 시캔들 그래서 여기서 엔트리 entry, 이쯤에서 엔트리를 가져가도 되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열 시캔들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 이것이 나왔을 때이 위에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내려온 걸볼 수가 있죠 상당히 간단하죠 데일리 캔들 보고 우리가 중요한 서포트를 부쉈으니까 낮은 타임프레임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를 이용을 해서 카운터 트렌드라는 이용을 한 후에 캔들 스틱 패턴 보고 진입을 한 겁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럼 파운드 달러 한번 볼게요자 파운드 달러 1.3754 1.3754 파운드 달러 자 봅시다 데일리 차트 1.3754 자 보시면은 트렌드라인이 이렇게 올라오죠. 보시면 채널입니다. 채널 채널이 이렇게 올라오, 어, 올라오고 있는데 어 저번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파운드의 약세가 이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데일리 캔들이 여기서 이렇게 닫혔을 때어 트렌드라인을 부셨구나 이제 그러면은 네이션 차트에서 나도 똑같이 리테스트를 찾고 레진스 리테스트를 찾고 거래를 어, 매도 거래를 찾으면 되겠구나. 자, 4시간 차트 그래, 보시면은 트렌드 라인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똑같이 카운트 트렌드 라인을 이용하면 을 되겠죠. 잘안 보이기 때문에 1시간 차트로 어,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자그 보시면은 공간이 좁아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립니다 자 이쯤에서 바로 매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거나 여기서 매도를 했다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죠그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트렌드라인이 이용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이 캔들에서 제가 엔트리를 잡은 거죠.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요 이쯤 어디서든지 그쵸? 왜냐면은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시 나오고 우리가 중요한 트렌드 라인을 부쉈기 때문에 그쵸? 데일리 차트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시면 데일리 차트, 데일리 차트, 중요한 채널, 그쵸? 중요한 채널 브레이크 4시간 차트. 그렇죠? 이시간 차트 리테스트 카운터 트렌드 라인 이용해서 브레이크하고 기다리고 엔트리.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약1 5 0핀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간단하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서포트가 부서지면은 리테스트 후에 매도. 중요한 레진스가 지 부서지면은 리테스트 후에 매수. 상당히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어, 근데 물론,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 차트를 보는 시간, 그렇죠?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또한 또 배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 또한 배우셔야 하고요 분석을 할줄 모르면 은 이런 거래 또한 지금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는 상당히 쉽게 보이지만 은 실제로 내가 거래를 하고 내가 차트를볼때 어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은 캐치를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어 질문이나 어려운 것도 있으시면 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거어 항상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